자 오늘은 꿀잼 만화 리액션 시간 찾아 왔습니다 자 오늘은 홍스롬프님의 꿀잼을 자 바로 출발합니다 <웃음> 자 첫번째는 번조버니의 과거 이야기가 okay, 담긴 단서. 영상입니다 아 번조가 그 어, 번조 스테이지에 묶여있네요 uh, comes, 뭐야 아미롱 레그가 조종하던 거였어? <웃음> Um, 어, 어, 어. 왜? 왜왜 well, 자, 그때 플레이어 입장. Oh. So 원조의 인간 시절인가요? 딴딴. Right? 오케이. Okay. 그림 순서 맞추는 거를 잘했어요. 버 o 의상품으로의운의사나이로부터원조번이 인형을 받습니다. Yeah. You are welcome It's a u s I w e c s But at the end of the day, I l l say wow, i the funniest t ever... 아... 저 검은색 남자 프로토타입인가 보네 잠깐만 그러면 이거, 이거 인간 번조는 실험 당하고 있던 거네 Enjoy it while it s cause from now you will never be the same <웃음> 아 결국에는 한 소녀를 토끼 인형으로 만들어 내는 실험을 실행에 옮깁니다. Have the best project in the evil science 어, 움직이는 장난감 말이지. w 어? 사람을 인형으로 만드는 엄마 모션총인가요 저거? 어? What? 아 그게 그 소녀는 어? 토끼 인형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케이 기대를 하네요 번조가 플레이어가 자기를 구해줄거라는 hey, 아. uh -huh. 나중봐 hey. so 어, oh, it's just a body. 뭐야 저게 뭐야 저게 왜 저런 인형이 있는 거야? 오 괴물이다! Oh, me, 저리 가! 어, 어 이거 really 기대했던 반응이 like... 아닌데. 이 어떻게 난 uh? 이제. Oh, poor baby. 뭐야? 아니 맘이 너가 가둬놓고 왜 불쌍해하는 거야? 아, 막상 슬퍼하는 모습 보니까 마음이 약해진 건가? 응? 오, 아니야. 넌 거기서 평생 땡땡땡. 심발지나 치면 돼. y <목소리> 내가 불쌍해 할줄 알았어? 아이고 너무 멍청하시네. <목소리> <목소리> 그 와중에 계속 심벌즈 발린기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so 아, oh, 색깔이 God. 너무 많아 이거 어떻게 맞추라고 like oh, oh, no. 힘줘 그래픽까지 oh, no. <웃음> <웃음> 아 너무 꿀잼이야 이제 죽겠네 잘가 <웃음> 자자자 내려가라 내려가. 어? 느낌표 보세요. 어? 저거는 소년 시절에 팔았던 그래픽 그 손이잖아. Uh -huh. Is this? Oh, oh my god. It's the l 잠깐만 이거는 그 전설의 황금 손. 이건뭐 초레어 아이템을 얻었나 본데요. 이... with 아, 그냥 다 부셔 오우스해 잠깐 huh? 이게 말이 돼 플레이어가 성공을 하다니 g r e 니다아 근데 반조 i'm sorry player 플레이어는 이제 게임에 here. 탈출하면 되는데 언저는 어떻게 그러면 You m 어! 잡혀 You t r i c 눈 플레이어를 처리하라는 그 간단한 미션도차 수행을 못 하다니. i 신자의 결말이 뭔지 똑똑히 보여주마, 너에게잘 가라. No. 안 돼! <웃음> 번조는 <웃음> 오기까지레 대신 해줬어 아니, 말도 안 돼.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내 계획이 이렇게 망가지다니. <웃음> <웃음> 아이아고잘놀러 <수고! 잘 웃음> 나갑니다. <웃음> <웃음> 잠깐만 이번에는 뭐 새로운 신상 그래팩 핵사기 그래팩들을 싹다 모아놨네요 oh oh. Oh. 명품 그래팩 못참지 oh, 아 좋아 허기야 oh, 아, oh. oh, oh, <웃음> 한번 내 실험 상대가 oh. 좀 돼줄래? No oh. okay. 자 간다 to... 황금 그래팩 oh. oh. 위력 뭐야 너무 세! 어어어 okay, mm. uh, uh, uh, uh, uh. okay. 아, 미안 아 미안 미안 미안 미안 나 이렇게 세인 줄 몰랐다야. 잠깐만 이거 말고 그러면 uh, 딴 거. 어 <웃음> 이거는 I... 저거 전기 그래픽이잖아. 이거 oh 원래 있던 건데. 아 그래야. 자 다음. <웃음> 아 여기 <웃음> 바로 5분구이행 <오븐> uh. <웃음> 아 이거 말고 그러면은 오. 뭐야 저 하트 그래팩은 아 그러면은 이거 딱 생긴게 보아니까 그러네 되게 우울해진 친구에게 탁 하트 그래팩 날려주면은 바로 하트하트 하트 충전 음. <웃음> 허기야 너 우울하지 내가 행복하게 해줄게 가자 아, 쭈베기. 와우, 난 행복한 인형이야. So 어, 너무 귀여워. 하트 그래프 이거 너뭐 종종 사용해봐야겠어. 핵사기네. What? 자 다음. Uh -huh. 딱봐도 괴천이 위험해 보이는데. 아이거를 쓰면 는좀 허겟으면 안될것 같은데. 아! 어! So 악마로 만드는 me. 거 아니야? Uh, okay. worry, 어, uh, 그렇지. Uh, what? 바로 what? 악마로 만들어 버리는 악마그래픽이었습니다 플레이어 죽인다. 어, yeah. 그렇다면 저 하얀색은 설마. Oh, oh, no. 어. 빨리 그거 꺼내! 천사 그래팩! 천사 그래팩! <웃음> 플레이어 당일무 직전! 천사 그래팩으로. Oh 악마 정화! 어, oh 기야 <웃음> oh. oh. oh. oh. oh, 미안해. <웃음> 저런 뭐 위험한 그래팩도 있냐? <웃음> 여러분들은 어떤 그래팩이 <웃음> 좀 마음에 <웃음> 드시나요? <웃음>